나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해 아이 잘해 자이 터지가네 터지가네 얼른 오 이제 오이오 이제 오이자아니아니아 자. 오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. 누워, 누워. 잘하셨어. 주인님, 물을 느껴보십시오, 주인님. 괜찮지 않습니까, 주인님? 물 온도는 어떻습니까? 올라와있어요 짜잔~~ <웃음> 어 어디가 어디가 햄찌야 햄찌야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햄찌 <MC> 찾아봐라 햄찌 <웃음>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 귀여워 햄찌 우리 통이너왜 자꾸 오줌싼데 위에서 앉아 있어? 응? 따로. 곤충은 싫어 나 곤충 싫어해 <웃음> 곤충 도절 타타타 가면은 안잖아아 아니! 서열이! 아오이씨! 내로 장화시는 고양이 같지? 나는 이빨 닦기 싫은 고양이예요 그 주인이 이빨 닦기요 아내로야내로야 죽은 척 하지 말고 왜다 애들이 여기만 오면 죽은 척이야 저기요 저기요. 여기 오시면 왜 다들 이렇게 죽은 척을 하시는 거죠? 아, 그러세 아유, 좋으세요, 손님.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면 좋아요, 기분이. 아유, 좋으셔. 아유, 기분 좋아. 아유, 오셨어요. 머리 긁어드릴게요. 우리 타 타투는 응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좀 창피해! 어. 아, 이고 좋아! 아이고, 좋아! 아이고, 좋아! 요그거 좋아! <웃음> 기분이 좋아! 요마약했했어이이헤이 음, <웃음> 저기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일어나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 이렇게 팍 일어나서 오잉 졸라했을때 <웃음> 아, 못하겠어 <웃음>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타투님 오늘 어, 어제 하클립 어, 1패 가셨다고 하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? 지금 트위치에서 타투의 매력에 다 빠지셨는데 느낌이 어떠시죠? 아이 카메라 저쪽 보고 얘기하셔야죠 타투님, 네, 타투님 지금 클립 영상이 몇만 몇몇 뷰라고요? 아아 관심받고싶으세요? 아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노랑이도 자기도 관심좀 달라고 자기도 클립좀 따달라고 지금 노랑이.. <웃음> 어우 야이느 뜨거워